<웃음> 안녕하세요 스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규모 패치 소식인데요 스토밍드 확장팩 출시 이후 첫번째 밸런스 업데이트입니다 같이 확인하시죠 첫번째 마법사 카드 주문술사의 흐름입니다 비용은 2코스트에서 3코스트로 증가하고요 효과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두번째 악마사냥꾼 전설카드 일기노스입니다 4코스트에서 6코스트로 변경됩니다 2,6스탯에서 4,8스탯으로 바뀌며 효과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세번째, 흑마법사 카드 암흑시선입니다. 비용이 2코스트에서 3코스트로 변경되며 2,3스탯에서 3,4스탯으로 변경됩니다. 효과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네번째, 중립카드 전장의 전투대장입니다. 비용이 5코스트에서 6코스트로 변경됩니다. 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섯번째, 사냥꾼 카드 콜카르 조련사입니다. 비용이 2코스트에서 3코스트로 증가하고 2,3스탯에서 3,4스탯으로 변경됩니다. 효과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여섯번째 주술사 카드 화강암 재련사례입니다 4-5 스탯에서 4-4 스탯으로 변경됩니다 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일곱번째 성기사 카드 신념입니다 비용이 기존 1코스트에서 2코스트로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효과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여덟번째 사제와 흑마법사 공용카드 살덩이 거인입니다 비용이 8코스트에서 9코스트로 변경됩니다 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장 패치 관련인데요. 첫 번째 두억신이 영웅 능력이 변경되어 다시 전장에 돌아옵니다. 변경된 영웅 능력은 내가 시전했던 모든 전태 함성을 반복하는 진흙괴물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게임당 2회만 가능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춤추는 달일입니다. 내가 하수인을 판 후에 밥의 선술집에 있는 무작위 하수인 둘에게 플러스 1 플러스 1을 부여합니다라는 영웅 능력이 세세게 플러스 1 플러스 1을 부여합니다로 변경됩니다. 세번째 곰팡이술사 플러그입니다 내가 하수인을 판 후에 바베 선술집에 무작위 멀록을 추가합니다 멀록 하수인을 팔았을 때만 발동하던 능력이 모든 하수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번째 마이에브 섀도우송입니다 영웅 능력 감금이 바베 선술집에 있는 하수인을 휴면 상태로 만듭니다 세턴 후에 그 하수인을 고용하고 플러스2 플러스2를 부여합니다로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플러스1 플러스1에서 플러스2 플러스2 부여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섯번째 말리고스입니다 비전 변형, 이 하수인을 같은 선술집 단계의 무작위 하수인으로 교체합니다. 한 턴에 두번 사용 가능, 기존에 한 턴에 한 번만 사용 가능하던 것이 한 턴에 두번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1.0.3 패치를 알아봤는데요. 패치 이후에 게임 양상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